울진군은 올해까지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와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최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왕피천 공원 하천내 유휴부지와 평해 남대천 체육공원 흥부생활체육공원 등 세계소의 총 45홀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왕피천 파크골프장은 총 사업비 5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2 7월 규모로 왕피천 공원 하천 부지 내에 6월 중준공 예정이며 왕피천 공원 케이블카, 염전해변 캠핑장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평해남대천 체육공원 내에 조성되는 평해남대천 파크골프장은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9홀 규모로 3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흥부생활체육공원 내 유휴부지에도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게임 요소를 합친 개념으로 4인 1조로 게임을 치르며 경기당 약한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됩니다. 운동량은 많지만 과격하지 않고 전신운동에 효과가 있어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 할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이번에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을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파크골프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동호인과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당신이었습니다.